약간 잭스머신 갑니다 플레이에 깔끔해 플레이가 그리고 무엇보다 애가 아직 애기라서 스무 살이라서 겁이 없어 클레드는겁 없는 사람이 잘하는데 아 나도 스무 살땐겁 없이 했는데 게임 채팅도 마음가짐도 그런데 했는데 야 요새는 진짜 겁이 많아졌어 애들한테 욕먹기가 너무 싫으니까 일단 내가 망하면 막막 찍어대잖아 막 생존핑 중국인 애들 아그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약간 스리컨드 형님 같은 스타일이 게임하면서 욕을 거의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 말리는 게임이 거의 없잖아 잘 챔프 자체가 안정적이라서 근데 클레드는 망하면 끝도 없이 망하고 흥하면 진짜 끝도 없이 흥, 흥해야 되는데 아... 그냥 내가 모자란 것 같아 탑칼리다 유튜브 각을 봤다 아 씨벌 아 당했다 <웃음> 아 탑칼리스타가 그 칼날비 칼릴 줄 알았는데 아 이런 나의 이 소박한 유, 유튜브 각을 날려버리다니 족스패시 사 사람도 뭐야, 일라장인 이거든? 오, 씨. 씨. 씨. 씨.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. 구독. 따라 해보세요, 선생님들. 구독. 구독. 구독. 아, 근데 야, 그, 롤도, 롤 유저들도 나이 좀 먹은 것 같은데? 원래 옛날에는 나이 물어보면 거의 다 급식이었는데, 한 이게, 롤도 한 10년차 게임 되다 보니까 뉴비는 없어지고, 고인들만 남고, 애기들은 핸드폰 게임으로 가고, 요즘 거의 컴퓨터 게임 안 하잖아, 애기들. 아, 누이나 아, 맞네! 범위다 삼각지대요, 이거. 깨놔야 됩니다. 마구 깨놔야 돼요. 원래 저렙 구간에서 클레드가 이겨요. 6렙 전에는 클레드가 쉽게 이기고, 6렙에도 클레드가 아슬아슬 이기는데, 11렙 올라갈수록 다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푸 없잖아 와 근데 일라도 잘한다 이거 거의 역킬각이었네? 좀 충격인데 이거 역킬각이었다는거? 스튜어 오라고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. 이 절대 안쓸 거예요. 아, 하이로 왔네. 그 라인 홀딩하고 있어서, 프리징하고 있어서, 그저거 풀어주고. 와 이거 안 돼? 안 돼! 아! 저 뒤로 섰어야 되는데 아 괴롭혀 아, 줍시다 아못 피했다 아 이거 진짜 피지컬 레전드 야 근데 이안 맞았는데 아니 진짜 잘해 일라가 잘해요 에이클 되고 있긴 한데 와, 이게 니단 시민자들을싹 대추보실까 와아흐 아. <놀람> 프먹다천다고아이지 이거 안 준다? 아, 이거 아니, 나쁘지 않다. 이 아버지, 와, 너무 잘 했는데. 퀴즈 피즈 좋았다 빠지고 죽은 것 같은데, 안 죽나? 아, 한대 모자라네? 뭐이 이거? 안될 우리 안돼! 자님리 편집자님, 우뭐편 우리 우리 편집자님, 우나편집 우리 편집나이 우리 편 우리 이걸 찾는다고 이거 아임 이스나이스또나잘어울나 나이스 맞네? 아, 이게 맞아? 아니, 오바잖아. 아, 이게 왜 맞아? 어려운데. 안에풀어드고 그렇게 딱히 마음에 그런 거담아두지 않아. 소물레전드 아, 아! 오빠! 안에 <웃음> 왕형가잘린거예요안근 봐봐 형들 내가 잘리, 잘리긴 잘렸는데 한두 번 정도는 잘렸는데 잘리더라도 이렇게 해야돼 안 잘리면 베스트인데 그럼 내가 챌린저였고 내가 이렇게 다녀가지고 상대가 이쪽으로 빠질 때 우리 팀 성장 딱 하고 어? 잘리긴 잘렸는데 만든 것들도 있잖아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누가 하나 는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해야지 뭐. 아 진짜. 아 진짜 얘 나한테 그래. 누가 하나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형들? 나한테만 너무 심한 것 같은데. 이거. 아 쉬운데? 아 쉬운데? 아, 근데 이 주유미 미쳤다. 이게 유미 누구 하나 는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. <웃음> 너무 심각하잖아 이거는 내놓고 나만 보잖아. 어 펜타 악이다 <웃음> <웃음> 이걸 안주네 <웃음>